다먹었다먹었대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더 짜봐. 짜짜짜. 도리도리 했잖아. 짜짜짜. 아니래. 엄마 손 부끄럽고만. 이리와 봐. 추루 나왔다 한 방울. 안 와. 이미 끝났어 안뚜는얼는가봐 추루. 여기 있어 여기 맞는 거야 한 방울 있어 맞는데 응. 맞아 응.